버튼이랑... 오 뭐야... 자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3에 버격이님 영상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러 갈까요? 레츠기릿! 여기는 스티키 조엘의 문이죠 새로 나온 몬스터의 문 들어갑니다 스팅키는 부끄러움이 매우 많으니 모두가 잘때 나올 것이다 라고 하네요 드론으로 발자국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 요쪽에서 발자국이 끊겼으니 이문 안에 있는 것 같겠죠? 자... 문을 엽니다! 과연! 어? 등지고 있는? 스팅키 조엘? 뭐 먹고 있는 거야? 어? 뭐야? 모형이야? 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에이, 아! 이중에서 스팅키 조엘을 찾는 건가? 아, 이중에 하나가 진짜라고 하네요 뭐야, 아 근데 귀엽다 컨셉이 너무 귀여워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러 명의 분신을 만들어냈다는 거네요 자, 어 이거 아니고 어이구이거어이 뭐가 어이구. 진짜지? 다 똑같이 생겼어 어 얘도 아니라고 하네요 도어어다 진짜 못해 어 여기 있다 연기가 뭐가 나 드론으로 비추면 연기가 나네요 <웃음> 아 부끄러워서 바로 도망가는 스팅키 조엘 아 이러면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아 너무 귀여운데 자 그럼 바로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은 롭스페이스님의 영상입니다 야 이번 영상 역대급일 것 같은데요 저번에 검은 상어가 나왔던 영상이었는데 이제 또 이어지는 영상이라고 합니다 자 문을 열었는데 어떤 수영장이 나오죠? 일단 버튼이랑 오 뭐야 야 너무 큰데? 어 깜짝이야 야 검은 상어 등장했습니다? 야, 크기가 너무 큰데? 저번이랑 완전 다릅니다? 아 물속에 있을 때더커지는건가 우와 뭐야? 어?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아 순서대로 버튼을 입력하면 되는건가보네요 약간 파피플레이타임이랑 비슷하죠? 근데 뭐 틀렸는데? 노란색이 먼저인데? 와점프스퀘어를 당하는 주인공 자 순서에 맞게 입력을 해야됩니다 오와 깜짝이야 진짜 와 크기가 너무 큰데? 자자 자.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오케이, 이번에 맞게 입력했고요. 아, 퀴즈는 너무 쉽습니다. 오케이. 오, 와치니까 들어가는 샤크 클릭. 오, 뭐야, 저거? 토드스터 아니었어요? 오, 어디로가 떨어진중쉬운 여기는 무슨 놀이터인데? 오, 기차역에 있어 아, 약간 기차 장난감처럼 어, 이거 파피 플레이 타임 아니야?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 뭐야! 야! 그늘을 타고 있는 토드스터. <웃음> 너무 귀여운데? 야, 귀여워, 귀여워. <웃음> 오, 뭐야, 반반이다. 오! 그네에서 밀치는 반반? 인성이 아주? 못됐죠? 야, 괜찮아? 저 뭐야, 그냥. 미끄럼틀 타러 올라가는 거야? <웃음> 야, 이번 영상도 좀 웃긴데? 어, 약간 토드스터를 밀치는 반반. 자 다음 영상 바로 보러 갈게요 자 세번째 영상은 에디 플레이 타임님의 영상인데요 아이 버전은 귀여운 반반의 유치원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보러 갈까요? 자 시작부터 엄청 귀여운 고양이의 문이 나오고 있고요 <웃음> 저 콩알은 뭐야? 오! 새로 보이는 공룡 있죠? 트리키라톱스 같은데? 오! 야, 이거 피그스터잖아. 피그스터인데, 해적처럼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는 공룡. 오, 토드스토 오, 버섯. 오, 뭐야. 버섯 공룡? 자, 깎궁하는 스팅어플린. <웃음> 야, 이게 뭐야. 그냥 귀여운 강아지들이 있잖아. 하나도 안 무서운데? 야, 피그스토 나왔습니다. 자조그만스킨어플링오이었어야 아, 그냥 다 피그스터 빼고 처음 보는 애들 근데? 야 침묵의 스티브 동상 오야 오. 근데 귀여워도 되게 잘 만드셨다 어 재밌게 보고 갑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